그렇게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뜬금없이 뭐 컨텐츠 막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어, 아, 제일 중요한 거 음.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어,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영상 찍을 일도 없고요 그랬죠 근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어, 저도 몰랐는데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2500분이 네이 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올린 영상이 뭐몇개 있지만 그냥 저하고 제 딸아이 하고 그 추억을 남겨 놓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사실 비공개로 해 놓은 것들도 많고 그냥 우리 쫄랭이랑 저랑 커가는 나이 들어가는 그 과정을 좀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음 딸아이가 컸을 때좀 네가 이렇게 컸다 너랑 나랑 이렇게 살았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에다가 그 기록을 남겨 놓는 일기장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영상을 몇 개를 올렸었고 사실 일반 다른 분들에게 보여 드리려고 했던 영상은 제가 이제 어40 초반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그 뱃살 빼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은 걸 이렇게 3개월 분의 사진을 찍은 거를 이렇게 보여드렸던 영상 하나랑 그리고 제가 요거 2년 전쯤에 요거트 만드는 영상 그 요거트를 만들어 먹게 된 것도 이제 그한 4, 5년 전에 몸이 안 좋았던 그때 그렇게 요거트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알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누가 지인분이 요거트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다, 자기도 해보고 싶다 해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사실은 그때 요거트 영상을 찍게 됐어요. 그래서 뭐 파일이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전송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 유튜브 채널에다 올려놓고 그 채널 주소를 알려주고 여기서 한번 봐라 했던 건데 어 그게 뷰수가 엄청나게 나오고. 뭐한분한분 한 분? 요즘도 하루 이틀 일주일에 한 한두 분 정도씩은 계속 유튜브 구독을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500분 이상이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셔요 근데 참 그게 어느 순간인가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 저도 유튜브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유튜브를 즐겨보는데 제가 유튜브 구독을 사실 잘안 누릅니다. 그냥, 뭐, 그냥 여러 가지 이유에서. 음, 근데, 이제, 제가 유튜브 구독을 누를 때는, 그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든 크리에이터 분이 뭐 재밌어서 일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어 나는 그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좀 이분이 좀 자세히 알고 싶을 때 또는 이분의 컨텐츠가 좋아서 계속 좀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올리는 내용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2,500분이 넘는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신기한 진짜 처음에는 되게 신기한 일이었어요 도대체 그 영상이 뭐라고 그거를 그렇게들 봐주시고 재밌어 해주셨을까 물론 뭐 댓글 보니까 이게 뭐라고 내 시간을 이렇게 10분이나 허비하느냐 요거트 뭐돈 차라리 돈 주고 사 먹겠다 뭐 이런 분도 있었고 근데 그런 글들을 하나하나가 사실 저 되게 감사했고 누군가한테 자기 의견을 피드백을 준다는 게음 고마운 일이죠 또 되게 감사하고 그게 어느 순간부턴가 부담이 됐었어요 마음에. 아 2500분이나 나한테서 뭔가를 기대하는 게 있는데 나는 사실은 그 이후로 2년 동안 유튜브를 아무것도 안 올리고 어뭐 그랬으니까요 그게 조금 늘 죄송했었어요 좀 이상하죠 저도 왜 이상한 왜 그게 이렇게 죄송할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마음 한구석이 늘좀 빚지고 있는 느낌? 아, 예, 맞네요. 딱그 표현이 맞겠네요. 빚지고 있는 느낌? 그랬었어요. 그래서 어, 이렇게 그냥... 그래서는 안 되겠다. 뭔가 좀내 일상의 얘기들을 좀 나눠야겠다. 그게 재미있어 하시든, 재미없어 하시든, 음, 그래서 제 일상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는... 어... 뭐... 사실 크게 재밌는 인생을 살고 있진 않아요 그냥 남들이 사는 것 같이 애 키우고 직장 일하고 그게 늘 반복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뭐 별난 것들이 때로는 스트레스고 또 돌려서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게 또 사는 재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들을 조금 조금씩 풀어볼까 해요 애, 아빠, 애 키우는 아빠니까 쪼리 얘기도 많을 거고 어 이제는 제가 조금 제 인생을 찾아서 살고 싶어요 뭐뭐 뭐 그렇다고 물론 제가 제 인생을 안 찾아서 제 인생 없이 살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거다 했고 즐길 거다 즐겼고 어 듣기에 따라서 좀 웃긴 얘기인데 음, 그렇습니다 어 굳이 표현을 하자면 더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제 일상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주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뜬금없이 뭐 컨텐츠 막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전문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좀 열심히 제 일상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피드백도 주고 받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어아 제일 중요한 거 구독 눌러주신 2500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